진짜 우유 um, 요 왔어 위키 어 텔러 왔어? 어나 왔어 이제 할거야? 어 재밌겠다 과연 잘 될까? 모르겠어 해봐야지 맛이 기대된다 나도 궁금해서 딸기 우유를 사왔지 와우 재밌겠다 재밌겠지? 그럼 같이 만들자 좋지요 찹쌀가루 150g에 찹쌀가루에 딸기 우유를 부어줘 부어줍니다 우와 240 40ml 더 부어줄게요 이제 이걸 섞어줍니다 오와우 너무 딸기 색이 안 나오니까 신용색소를 넣어줘야겠다 조금만 우와 색깔 완전 핑크 우와 예쁘다 어 색깔 예쁘다 오우 음. 맞아 냄새 좋다 딸기우유 향 전자렌지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부어주고 랩을 씌워서 랩에 포크로 뽁뽁뽁 뚫어주고 뽐뽐뽐로 뚫어주고 오 전자렌지에 2분 오우 넣어 줍니다. 냄새가 좋다. 다 됐지? 랩 열어서 한번더 저어 줘. 와 대박이다. 와다된 거야? 아니, 이거 랩한번더 씌워서 전전 이제 돌려야 돼. 오, 오. 아, 몇 분? 3분. 떡이 돼서 만나자. 되길까? 열어볼까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우와 와우 떡이다 맞아 우와 이제 떡을 때려줘야 되는데 맴매 재밌어 아하하 맴매래 맴매 도마에 기름을 바르고 떡을 올려줘 우 이제 떼찌 해준다 떼찌 떼찌 떼지 떼지 맴매 떼지 맴매 와우 나도 재밌는 거 할게 그치? 너도 해봐 재밌어 맴매 맴매 떼지 떼지 지지 맴매를 많이 해줘야 돼 떼지 떼지 떼지 떼지 떼지 떼지 떼지 떼지 떼지 우와 이제 다 됐다 와우 이제 이걸 떡 모양으로 만들고 오 동글동글 동글. 이 안에 우리는 딸기를 넣을거야 딸기 넣으면 예쁘겠다 그치 맛있고 예쁘기도 하겠지 떡을 잘 펴서 딸기를 쇽 넣어주고 닫다줍니다 우와 딸기 모양 모지 완성 우와 보다. It looks good. 오. 갈라볼까? 향기 좋다. 우와. 오 예뻐. 오 와. 우와. 우와 맛있겠다. 한번 먹어보자. 무슨 맛일까? 기대돼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음, 딸기 향이 막 올라오고 진짜 맛있다. 음, 진짜 맛있어. 음, 안에 딸기가 들어있어서 더 맛있다. 와우, 진짜 맛있다. 딸기 우유 떡이 맛있어 보이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좋아. 이어. 좋아. 딸기 우유로 떡 만들기 대 3성공. 성공.